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려청년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자연스럽게 TV도 함께 사용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TV 약정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에서 전화를 받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한두 달 정도 요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날 텐데요. 혹시 인터넷과 TV 가입시 현금 또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통신사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계속 사용할 때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어떤 편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려요 현금 또는 사은품을 받는 혜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한네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통신사가 어떤 통신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 아파트 또는 건물에는 특정 통신사만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빌라의 경우 외부에서 회선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건물체가 원치 않으면 회선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대칭형과 비대칭형 중 어떤 회선이 설치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칭형은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균일한 반면 비대칭형은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 업로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회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통신사의 케이블이 광케이블이 아닌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웹서핑이나 영화 감상 정도는 상관없지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라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온라인 게임 또는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요금제를 사용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칭형 회선이 설치되는 통신사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직원은 이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설치 기사님이 오셨을 때 비대칭형인지 확인해보고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 취소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판매점이나 고객센터에서는 실적을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100MB 속도의 상품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UHD 해상도의 영상을 시청시 권장하는 속도가 각각 20Mbps와 25Mbps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 많거나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해야 기기가 많은 집이라면 500메가 상품을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1인 또는 2인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면 100메가 상품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거나 나스 사용자, 헤비 업로더, 소규모 사무실 등과 같은 곳에서는 1기가 상품을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졌던 분이라면 대칭형과 비대칭형 그리고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적 보장 속도입니다. 한간에 1기가 인터넷 때문에 핫했던 적이 있었죠. 집에서 1기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무조건 1기가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요. 1기가의 경우 통신 3사에서 3기가 bps를 보장하고 5기가는 1.5기가 bps, 2.5기가는 1기가 bps, 1기가는 500메가 bps, 500메가 250메가 bps, 100메가가 50메가 bps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통신사는 해당일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해당 증상이 월 5회 이상 발생시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으니까요. 속도를 측정해보고 기사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이 측정한 값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기사님이 방문해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사은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 제가 처음에 현금 또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현금 또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인터넷 가입은 본사, 온라인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 이렇게 세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점이나 본사의 경우 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라 필요 경비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사은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분이 온라인 대리점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업체를 잘못 선정한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흔히 많이 당하는 사기 수법으로 현물증정, 위약금 대납, 먹튀가 있습니다. 현물증정은 말 그대로 현금 대신 물건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그 물건의 제조사와 모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단순히 최신형 TV, 공기청정기, 에어컨이라고 돼 있어서 받아보면 중소기업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대납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 이동시 나오는 위약금을 내주겠다고 해놓고 모른 척하거나 위약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못 주겠다는 식입니다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급받을 수 있는 사은품의 액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먹튀입니다 설치가 끝나고 며칠후 주겠다고 하거나 아직 본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수당이 나오면 주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설치 당일에 사은품을 입금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업체가 바로 아정당통신인데요 아주 많은 사은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사은품 지급에 앞글자를 따온 아정당통신은 연 2천개 이상 업계 최다규모로 후기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네이버 카페 기반이라 작성 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믿음집스럽고요. 오전 6시부터 자정, 공휴일에도 상담 전화를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언제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시간이 없는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한 점이 아닐까 싶네요. 끝으로 해당 업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정보를 포함해 인터넷 위약금 줄이는 법, 통신비 할인 방법 등 2, 3분 안에 가입 전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